<웃음> 어 근데 저기 구독 안녕하세요 엘 디처입니다. 오늘은 같이 영어 이디엄을 공부해 볼 거예요.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야지 OMG 뭘 그렇게 많이 챙기니? It's a road 뭐? 길 갑자기 외쳐 히터로드는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마차를 이용할 때 말발굽이 바닥을 친다 그때 출발하다 그래서 가자 라는 의미야 야 대체 언제 갈 거야 빨리 좀 출발하자 어? 어? 왜 없지? 아유이나 비크 웬 피클? 내가 아무리 오이같이 생겼어도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어. 미안, 사람이 피클통 안에 피클처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In a pickle. 문제, 고통, 곤란 속에 빠져있는 이라는 뜻이야. 무슨 문제 있어? 무슨 곤란한 일 있어? 다 챙겼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전화 좀 해줘. 산지 얼마 안 됐는데. hm.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s. 갑자기 등을 긁어 달라고? 뭐, 그 정도 부탁점이야. 어디? 어디? 어디에 간지러운데? 허! 어, 나등안 간지러워 You scratch my back, I will scratch yours 서로 돕자는 뜻이야 서로 등을 긁어주듯이 서로 상복상조하다는 뜻이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understand? 와! 어, 언제까지 이디언 놀이 할거니 빨리 전화 좀 해줘 그래서 너의 부탁은 뭔데? 내 핸드폰을 찾았으니까 나도 너의 등을 긁어줄게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He is the apple of my eye 아, 전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과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The apple o my eye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옛날에 고대 영화에서는 눈동자를 애플이라고 칭했다 해눈 속에 담을 정도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의미해 <웃음>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였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말만 해. 가해줄게. 쉿, 쉿. Don't let the cat out of the bag. 어? 나 가방에 고양이는 챙겼는데? Don't let the cat out of the bag은 비밀을 말하지 마. 라는 뜻이야. 옛날에 사기꾼 상인들이 새끼 돼지라고 속여서 고양이를 가방에 넣어서 팔았어. 근데 그산 사람이 집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니 돼지가 아니라 고양이인걸 아는거야 아 신기하네 어 근데 저기 저기 저기 오마이갓 스피커 보다 대 데브 호랑이도 제말하에 온다더니 일단 숨차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조금 빨라서 못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놓을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두명 역할을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오늘 재밌었다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은 무료니 부담 없이 옆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뿅.